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네. 주어 네. 동사 간접 네. 목적어 직접 네. 목적어 이 형태인데 네. 보면 day는 일단 주어고 mail은 네. 그 동사예요. 네. 근데 여기는 그 전치사랑 명사랑 같이 붙어 있지 않잖아요. 네. 근데 힘은 이게 힘도 목적어가 되거든요. 아, 이, 이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 고 그래요. 네. 그리고 이 간접 목적어를 감정목적으라고 그러고 네 그리고 이 해피 있잖아요 네 얘를 직접 목적으라고 그래요 아네 그리고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명사 아 어... 어, 명사여서 명사는 아니 아, 전치사 전치사 전치사 전치사란 명사니까 네 수시하잖아요 아 네네네 아무 도 안... 그래서 얘도 이렇게 아, 빠지고 아 그렇게 빼고 그러면 네. 주어, 동사, 간목, 진목 이렇게 있으니까 사용시 아, 우와. 아,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또 하나 있는데 여쭤봐야 돼요? 네. <웃음>